변비에 걸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좋은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변비는 아주아주 아주 짜증나는 질병이었습니다 뭔가 열받는 아픈건 아닌데 그래서 병원에 가기도 좀모한 그런 질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비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 중에 저는 오늘 한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거라 믿습니다 일단 유산균 아시지요?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자 이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가지의 요플레가 있습니다 이 요플레를 하나씩 맛보면서 어떤 맛인지 유산균의 농도 제가 지금 변을 안 본지 이틀째 과연 변을 바로 볼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요하임 딸기라는 음 엄청나게 대용량인 요플레가 하나 있고 서울에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과자가 들어있는 로플레입니다 이거는 다른 종류의 과자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스푼입니다. 자 이것은 불가리아 복숭아 맛이고 이것은 불가사리 포도 맛입니다. 자 이것은 딸기맛 제가 일부러 다른 맛을 다 준비했습니다 음..이거는 크런치볼 이거는 초코링입니다 아..이중에서 어, 어떤 거를 먼저 먹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은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음. 이것은 과자가 들어있는 요플레, 크런치볼이 들어있네요. 한번. 음. 고민하지 않고. 어! 일단은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맡아보세요. 아, 못 맞죠? 어. 이정도면은 음. 점수를 배기도록 합시다 아. 아. 음, 냄새 점수 4점 좋아요 달콤달콤한 향이 마치 요플레가 아닌 듯한 그리고 이 크런치볼 아주 먹음직스러운 크런치볼 먹음직스러운 크런치볼 항상 이 과자를 다 넣으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플레의 양이 적은건지 과자의 양이 많은건지 음... 음... 음 과자가 씹히는 맛은 좋습니다 하지만 과자가 이빨에 자꾸 붙어서 살짝 짜증납니다 음, 음. 뭐 그냥 그럭저럭 맛이군요 사실 이 요플레는 맛있는데 크런치볼이 자꾸 이빨에 붙어서 맛을 확 깨요 음. 아, 어, 이거는. 아. 사점이었는데. 크런치 볼 때문에. 이 점으로 가습니다 그리고 유상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 제로. 제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과자 요플레. 자이 요플레는 사실,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꺾어먹는 요플레 자 이렇게 한 번에 꺾어버리면 과자가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빨에 붙는게좀 덜하군요. 음. 초코의 그 달달한 맛. 음. 이거는 초콜릿입니다. 어, 왜 자꾸 손에 붓는 거야? 음. 일단은.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음, 맛은 있는데 변비를 치료하기에는 부족해요 부족해 어 부족합니다 부족해 자그 다음 다먹는불가 포도맛 자 이거는 뚜껑에 있는 요플레를 핥아먹을지 아니면 옆에 그냥 놓을지 참 고민이 도, 되는 순간이군요 음 사실 원래 저라면 핥아먹습니다 요플레이 시작은 이것이니까요 그러면 평상시대로 하겠습니다 음음 음. 이것은 마치 마트에서 시식코너에서 잠깐 먹어보는 그런 음식 먼저 맛을 살짝 보고 본 게임을 시작한다 음, 음, 훌륭합니다. 과자 요플레 이거는 격이 다릅니다. 음. 포도알맹이가 들어있어요 클라스가 달라요 그리고 유산균이 한 3천억 마리 정도 들어있는 그런 맛이에요 절묘하게 포도맛과도 어우러져서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음,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불량식품이에요 더욱더 변비를 악화시키는 음식이죠 음. 아쉬운 건 양이 적다는 거자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같은 제품인 복숭아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상큼한 맛이 나는군요 플러스 점수 주겠습니다 음. 음? 향이 너무 과해요 너무 억지스러운 복숭아 향이에요. 음. 그냥 거의 뭐, 복숭아 새콤달콤을 녹여 만든 그런 향이네요. 하지만 요플레의 질은 좋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복숭아가 너무 작다는 거 너무 작아요 이게 복숭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포도처럼 복숭아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도맛보단 아니지만 훌륭합니다 자그 다음에 음 아주 기대가 되는 요놈인데요 요놈은 이제 딸기맛입니다 과연 이 안에 몇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을지 제가 한번 읽어본 결과 음뭐 딱히 유산균이 강조되진 않았네요 그럼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딸기 함량 10% 와우 음잘 안보이나? 어우씨 흘릴 뻔했어 자 일단 요플레에는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요플레를 먹고 바로 잠자리에 드신다면 이빨이 아주 많이 상할겁니다. 왜냐 요플레의 그 점액 성분들이 이빨을 감싸면서 잇몸 안까지 침투하기 때문에 설탕이 이빨이 설탕에 절여, 절어진 겁니다. 느낌 상상해 보셨습니까? 양치는 꼭 하세요. 음. 음. 음. 이건 마치 이 요플레의 농도가 다른 요플레와 상상을 초월하게. 찐득찐득한 농도예요. 찐득. 와우. 마치. 차르글. 만지는 것처럼. 와우. Wonderful. Nice. 음. 음. 여러분. 이걸 다 먹으면 살이 찝니다 과연 이걸 다 먹으면서까지 변비를 치료해야 할까요 너무 달아서 변비보단 당뇨 걸릴까봐 크게 걱정이 되네요 일단은 용량이 너무 커 맛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딸기 요플레딱그 정도입니다 뚜껑이 있으니 닫아서 보관도 할수 있고 자 여기까지 변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